자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난 니가 이해하나 못하나 신경 안쓸거에요 이제 니 네, 알아서 하세요 자 원이 있어요 이원 안에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그냥 대충 만들어 대충 그리면 너무 좀 이끄니까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이 원은 밖에서 세 점에서 접하기 때문에 외접하는 원이라고 해요. 이걸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다 같죠. 그럼 OA, OB, OC가 다 같을 거예요. 자, 이 각을 유지한 상태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각의 크기를 변화를 주지 않아요. 즉, 이 호를 유지하면 어떻게 그리던 원주각의 크기는 같거든. 그걸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만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괜찮니? 응. 그럼 여기로 옮겨가는데 이 각의 크기가 얘랑 어때? 같애. 얘가 그러면 A' 프라임 되겠지. 그리고 원의 중심을 지나갔기 때문에 직각이 되거든. 그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네. 근데 원래 있던 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는 유지가 됐고 이 각의 크기가 유지가 됐지. 자 그럼 요 길이를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면 라지 e r, e R이죠. 네. 이 r 이 r 이죠요 길이가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사인 A 프라임 즉 사인 A와 같죠. A 크기가 같으니까 네. 얘는 뭐분에 2R 분에, e 분에 B C의 길이를 얘가 마주보는 음. 스몰 A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던 사인 값은 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분의 대각이에요. 그럼 sinb는 2r분의 ER b가 될 거고요. sinc는 똑같죠? 그러면 세 변의 길이의 b는 밑에 2r, 2r, ER, e r 이있더라고 치면 sin값의 b와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책에 나와 있는 2r입니다. 맞죠? 선생님, 좀 다른데요? 어, ER분의 A 했잖아요? 양변에이 r 을 곱하고, 사인으로 나눠주면, 사인 A분의 A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외접원의 지름은, 사인 값 분의 대각의 길이. 사인 B면, B. 사인 C면, C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다 성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외워줄게. 나는, 나는, 어, 요 식들인데, 어차피 여기서 지금 또 변화가 돼서 이렇게 묻잖아. abc 묻잖아. abc는 또 뭐야, 그러면. 사인 곱한 거니까 a라는 것은 2 r ER 곱하기 사인에. 이건 변화는 너희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b는 2 r ER 곱하기 사인 b. c는 2 r ER 곱하기 사인 c. 그래서 변의 길이의 b는 사인 값의 b입니다. 라는 게 됩니다. 그럼 문제를 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A가 60도고 B가 45도야 근데 A가 3이야 B는? 이렇게 묻지 잘 봐봐 잘봐이 각과 대변 이 각과 대변이지 그럼 사인 공식 쓰는 거야 사인 60도 분의 3이 뭔데? 이 R인데 그 녀석이 바로 사인 45도 분의 B죠 그럼 이게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사인 60도랑 곱해질 거니까 3 곱하기 사인 45도는 B 곱하기 사인 60도 3 곱하기 사인 45도 얼마? 조용히 하세요 B 곱하기 사인 60도 얼마? 2, 2하고야 루트 3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B는 루트 6 나옵니다 그래서 B의 길이가 루트 6이고요 그럼 외접원에 반지름을 해야 되잖아 이게 외접원에 반지름과 관련이 있는 식이지 얘는 2분의 루트 3 분의 1분의 3이니까 이렇게 약분 루트 3 2루트 3이거든 네. 얘가 2R이야 그럼 R은 루트 3, 3. 얘가 B 이렇게 구해집니다 사인법칙은 음. 이걸 사인법칙이라고 사인법칙은 각과 변의 관계야 그러니까 각과 변의 각변 각 변, 각 변. 그 각과 그 녀석이 마주보는 대변 오케이? 네. 각과 변의 관계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어. 물으면 사인 법칙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 괜찮아? 네. 또 삼각형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 이거 각세개다 더하면 몇 도야? 180. 180도야. 그리고 어차피 이각 A, 각 B, 각 C는 어쨌든 180보다 작잖아. 네. 그러니까 전부 1 4분면 아니면 2 4분면에 있는 각들이거든. 네. A, B, C가. 1, 2 4분면에서 사인 값은 다 양수지. 네. 이해돼? 근데 90도가 넘어가면 코사인은 음수지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때 삼각형 삼각형 ABC라고 하면 이각뭘 갖다 쳐넣어도 사인값은 항상 뭐라고? 양수고 코사인값은 양수면 예각 코사인값이 음수면 둔각임을 알아 오케이 그리고 이런 표현들 180도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당연히 뭐야? C야. 네. 그니까 러 A 플러스 B는 또 뭐야? 이 각은. 우리 사인 A 플러스 B를 물어, 만약에. 네. 그럼 얘는 사인 180 마이너스 파이, C거든요? 네. 그럼 180 마이너스 C, 여기가 C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인 C에요, 그냥. 음.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되어 얘기한다. 첫 번째 필수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 거야? 삼각형이 있는 거야. 뭐라고? 삼각형. 삼각형이 있는 거야. 여기 A. A가 몇 도? 45도. 마주보는 변이 10. 여기가 C인데 C가 몇 도? 60도. C가 마주보는 게 C. 마주보는 것들끼리의 관계니까. sin 45분의 10은 sin 60분의, 60분의 C. 곱하면 2루트 2 C는 2분의 루트 2루트 3 곱하기 10. 이거 없어지고요 나눠주면 c는 루트 15 됩니다 됐나요? 네 루트 15? 맞나?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루트 2 들어갔어 5 루트 왜 병신 이거 왜 이랬어? 루트 2 분의 루트 3 곱하기 10이니까 2될 거고 루트 2가 곱해지니까 5 루트 6이구나 네. c는 5 루트 6 두번째 것도 삼각형 그릴게요. 빨간색 하겠습니다. 여기 A, B, C, B가 1, C가 루트 3, B의 크기가 30도예요. 네. 이때 A의 길이도 구하고 A, 그 다음 각각 B가 30도네요. 맞죠? 네. 요각이랑 요각도 구해달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고 네. 그럼 요 각을 구할 수있어 얘하고 얘의 관계로 괜찮아? 네. 해보자고. 첫 번째 사인 B 즉 사인 30도 분의 몇은 네. 1은 사인 몇 분의 C분의 루트 3인데 얘가 2분의 1이잖아요. 네. 네. 올려주면 2죠. 네. 나눠주면 사인 C는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됩니다. 사인이 2분에서 두상 몇도야? 60도지. 네, 네. 근데 60도랑 120도거든요. 60도 또는 네. 120도입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근데 만약에 사인이 60도면 60도면 얘가 90도여야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갑니다. 일단은 우리는 c가 몇도인 경우? 네. 60도인 경우 먼저 푸는 거야. 그러면 a는 몇도가 되고? 90도. 90도가 되니까 직각삼각형이지? 네. 기가 직각이니까 A의 제곱은 3 더하기 1로 A는 2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네 맞지? 그래서 지금 구하는 건 A, 각 A, 각, 각 C야 각 C, 각 A, A 두 번째 C가 몇 도인 경우 120도면 120, 30이니까 A는 몇 도야? 30도야 맞지? 30도일 때 1이야 그럼 여기도 30도면 마주보니까 A 얼마 나와야 돼? 1이어야 돼 그래서 답이 두개요 <웃음> 여기까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봅시다 어쨌든 외접원이 보이고 삼각형이 보이니까 사인법칙으로 풀어야 할 생각을 먼저 해보자요 음. 자... 뭘 구하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인데, 변과 각이 필요하지. 네. 얘는 변이 없고, 여기 변이 없으니까 이 변을 살려야 될 거고, 그럼 얘각인 여기가 필요한 거야. 네. 몇 도야? 왜내 눈치봐? 몇 도인지 못 구해? 그러면 이 R은 사인 몇 분의? 45도 분의 UT 사인 45도는 2분의? UT 네. 그러면 곱해지니까 아마 4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원의 반지름 R은 얼마? 2 2분의 루트 2 분의 루트 2 분모 분자의 2를 곱해요 루트 2나왔죠네 여기 2 있었군요 그래서 4입니다 하나 더 어? 변의 길이의 비는 네. 그치? 사인값의 비다즉 얘를 묻는 건 A 대 B 대 C의 B를 묻는다 그러면 a 플러스 b 를 몇으로 놓고 6k 로 놓고 b 플러스 c 는몇 k c 플러스 a 도몇 k 다 더해버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몇개 있을까 각각 두개씩 있는게 더 했더니 20. 22k 즉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는몇 k 11K. 11k 근데 a 플러스 b 가 6k 야 그럼 c 는 5k c 가 5k 야 a는 b 는 2k, 2K. 2K야. A는 4K. 그래몇대몇 대면 몇대 몇? 4대2대 5. 하나 더. 아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세요. 필수 일 3까지. 화면 열어드릴게요. 로경아 제발 해라. 올해 들어도 12문제 푼 거다. 진짜 쪽팔리다. 오늘 코스앤벅시켜 봐야 돼요. 3번 갑니다. 네.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한대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네. 내가 아는 걸 쓰는데 사인이 있으면 내가 삼각형이 뭔지 모르잖아. 내가 삼각형을 아는 방법은 변의 길이. 그치? 응. 각도 가지고 알수 있는 거는 각이 정확히 나와야 되지. 네. 근데 사인 A, 사인 B, 사인 C로는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가 없어져야 돼. 근데 사인 A는 2R분의 A니까 집어넣으면 2R분의 A제곱 2R분의 B제곱 2R분의 C제곱 이 r 다 곱해버리면 A제곱은 그렇지 변의 길이로 바꿔내는거야 음. 그러니까 뭐야 이런 각 A가 뭐인 90도인, 90도인. 무슨 삼각형 90도. 직각삼각형 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은 이 호수 위에 네. 세 점을 찝은거야 그치 네. 그럼 이 호수는 원형이래 그럼 이 원은 외접원이네 네. 이 호수에 지름을 묻었으니까 외접원에 반지름을 묻는거네 외접원에 반지름은 얘기했잖아요 변과 대변인 대각인데 50도가 여기, 50m가 여기 있으니까 요각이 필요한 거지. 네. 몇 도야? 30도. 30도. 그러니까 이 R은 뭐분의 사인. 30도 분의 50. 50. 사인 30도 2분의 1. 분모부자 2 곱하니까 100 나올 겁니다. 네. 그럼 R은 얼마? 50. 50. 그 지름의 길이는 네. 50m 두 배니까 100m. 네. 자,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형태가 이런데 왜 나왔는지 부터 한 번만 보자 왜 나왔는지 일단은 삼각형이 있어 뭐가 있다고? 그냥 아무데나 또 ABC 만들자고 그럼 얘가 마주보는 게 A 얘는 B, B 얘는 C. C 이 룰만 어기지 않으면 돼 삼각형이 음료수야 그러니까 이, 이 어디를 봐도 ABC야 오케이? 자 이때 음. 음, 어, 음, 음, 네. 여기를 잘라. 직각이 없잖아요. 직각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네. 직각을 만듭니다. 그러면,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Y라고 하면, A라는 것은 X 더하기 Y잖아요. 네. 괜찮니? 네 맞니? 음. 그러면 음, X는 어떻게 표현할까? X C분의 X는 뭐분의 뭐는? C분의 X 코사인 B죠 네 괜찮니? 네그 다음에 어, B분의 Y는 코사인 c죠. 네. 그러니까 x는 c 코사인 b고 y는 b 코사인 c야. 이렇게 둘이 더한 게 A. 뭐야? a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네. 잘 모르겠대요 얘는. 이제 뭐 해볼까? 네. 어? b? b도 만들어. B도 만들면 비슷하게 나올 거야. 네. 근데 어디를 만들든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건 이제 제곱으로 해보요 제곱이 있으니까. A 제곱은 C 제곱, 코사인 제곱 B, 플러스 B 제곱, 코사인 제곱 C, 플러스 E, B, C, 코사인 C, 코사인 B. 네. 괜찮아? 네. 이게 뭔데? 조용, 조용. 뒷장에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해놨어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변수를 두 개를 만들었잖아. 그리고 코사인 C 두 개가 나왔잖아. 그래서 힘든 거라. 잘 봐. 어, 왜 이렇게 계속 와. 얘를, 요렇게 놨지만, 음, 이런 식으로 한번 봐봐. 어차피 나는 요 길이. 는 예제곱 빼기 예제곱 이고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흘러가지 말고 가운데 거 예제곱 즉 c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제곱 괜찮아요? 음, 네. 그럼 변수가 좀 줄겠죠. a, b, c는 놔둬도 되는 거니까. y가 안 생기잖아요. 네. c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e a x 마이너스 X제곱 될 거고 사라지겠죠? 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이 X가 뭐였죠? X하고 관련된 거 여기 있었잖아 그러니까 X가 이거였다고 X 하나만 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C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e a C코사인 괜찮아? 네. 여기까지 됐어 됐어? 진짜 됐어? 네. 자 그러면 b제곱만 남기고 넘겨 볼게요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코사인 b입니다 괜찮아요? 네. 이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잘봐 그럼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냐면 요 뒤에 요거 보면 완전 제곱식 느낌 나와 네. 그리고 얘랑 얘랑 각이 같다는 거고요 문자 네. 그럼 만들자 a제곱은 하면 a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b제곱 더하기 c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b제곱,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c겠죠 얘잘안 써요 근데 내가 제일 애용하는 거 제일 애용하는 거자 얘만 남기고 다 이항했다 생각할게요 요것만 남기고 네. 다 이항하면 이 a c 코사인 B는 맞아? 네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됩니까? 응. 네. 그럼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괜찮아요? 네. 되겠어요? 그럼 코사인 A로 만들어볼게요 B를 제외한 나머지 변들이 왔습니다 그럼 a를 제외한 변들 그것들을 제곱해서 더했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그럼 얘를 그림으로 보세요.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c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a는 코사인 a는 2 e 곱하기 양변 양변 2 e 곱하기 양변 분해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거에 대변의 제곱을 뺍니다. 됐니? 그럼 얜 구조상 뭐가 필요해? 각색의 각 하나 변세개야이 네. 중에 하나를 모를 때야 이해돼? 네. 근데 사인 법칙은 최소한 풀려면 각두개변두 개가 필요하지 그 중에 하나를 모를 때지 네. 오케이 얘는 각이 하나만 필요하고 네. 이해돼? 네. 각둘변둘이 중에 모르는 게 하나 끼어 있을 때 사인 법칙 네. 둘 무슨 관계 대변과 대각의 관계 네. 각 하나 변세개이 중에 하나 모를 때 뭐? 코사. 코사인 법칙. 오케이? 만약에 주어진 게각 하나, 변 둘인데 여기서 각을 구하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음. 변을 구하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음. 자, 코사인 법칙은 이겁니다. 이거. 이게 코사인 변형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코사인 변형을 저는 외우게 시킬 겁니다. 오케이 괜찮아? 네 볼게요 변세계죠다하나고요 코사인 A는 2bc분의 코스... e, b제곱 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네. a제곱이 성립하는데 코사인 A가 60도니까 2분의 1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9 더하기 25 마이너스 a제곱이 성립합니다 맞습니까? 네. 분모 30입니다 그럼 분자가 15가 나와야 되거든요 34-a제곱이 15이기 때문에 a제곱은 19입니다. 맞지? 근데 변의 길이라서 a는 루트 1 9예요 밑에 변색의 각 하나 코사인 a는 2bc분의 16 25-21 분모 얼마? 40 분자 얼마? 20 그래서 얼마? 2분의 1 코사인 이분의 1이면 60도 가능하지 네. 코사인이 예각이니까 코사인이 양수면 예각입니다 맞죠? 사인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예각도 둔각도 나올 수 있는데 코사인은 양수면 무조건 예각이고 음수면 둔각이야 삼각형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어? 물어봤잖아 못 알아들었냐고 제 여기서 말씀드린거야 말해준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있어 어딨니? 여기 얘기했는데 여기를 넘어온 이유는 너 때문이야 그럼 너가 봐야지 얘기했던 기억나요? 네자 코사임없이 넘어갈게요 네. 하나 둘셋넷 기억나 오케이? 변색의 각하나 그러면 사, 코사인 몇 도는 코사인 60도는 뭐 분의 2 e, B C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30이어야 합니다. 위에가 80이에요. 그럼 A제곱은 48이어야 하네요. 그럼 A는 4루트 3 됐어요? 네. 그럼 뭘 구하래? bc 구하래 응? 각을 구하래 네. 코사인 b 해도 돼 코사인 b 해도 되고 코사인 c 해도 돼 네. 근데 각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야? 코사인. 사인 a분의 a는 네. 사인 b분의 b는 사인 음. c분의 c가 성립하니까 얘가 몇이었어? 사인 a가 2분의 1 아니 2분의 루트 3이지 6개도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A가 얼마? 4루트 3. 루트 3, 루트 3몇고 곱해주면 이 값이 8이거든? 네. 그럼 사인 B분의 B는? 8. 그럼 사인 B는? 1. 사인이 1이려면 90도. 각 B는? 90도. 그럼 각 C도 나왔죠? C 굳이 구할 필요 없잖아요. 30도잖아요. 음... <웃음> ABC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복잡한 건 얘지 네. 제일 복잡한 것만 제곱을 한번 하는 게 제일 이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코사인 C를 구하는 게첫 번째일 것 같다 괜찮나요? 네 근데 C를 구했는데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분의 2 더하기 4 마이너스 얘 제곱하면 4 플러스 2루트 3 그러면 분모는 분모는 4루트 2분에 분자는 2-2루트 3 이런 숫자 익숙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C는 특수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C값 이대로는 못 구해. 그럼 다시 코사인 A로 가자. 2 곱하기 B 2 곱하기 C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2 분모는 4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분의 분자는 6 플러스 2 루트 3 분모 분자 2로 나눠주면 2 루트 3 플러스 2분의 그냥 이거 이 루트 3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지 네. 분모 유리화할게요 네. 분모 유리화하면 뭐 곱해야 돼? 네. 2는 놔둬요 루트 3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되잖아요 네. 이게 유리화되면 2죠 네. 분모 4야 둘이 곱하면 3루트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3 맞나? 3루트 <웃음> 3, <루트> 3 <웃음>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 3 없어지고 뭐야? 2루트 3이거든요 네. 그럼 2분의 루트 3이네요 네.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야? a가 몇도? 네. 그럼 코사인 b도 마찬가지로 구해주면 2, 루트 2, 루트 3 플러스 1 분의 2 더하기 4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4 되겠죠. 네. 분모는 2루트 2, 분의 이거지. 네. 분자는 2 플러스 2루트 3이니까, 2로 다 약분하면, 여기 루트 2 남고, 1 플러스 루트 3 남아. 이 네. 약분됐지. 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네.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2야 B는 몇 도야? 45도. 45도. 그럼 C는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음. C는 105도. 아, 그래서 아까 특수각이 안 나왔구나. 됐슈? 네 어렵습니다 여기 자 최대각을 구하래 야 각이 커지려면 변의 길이가 커야돼 맞나? 네. 변의 길이가 커야돼 그럼 코사인 C로 가야지 얼마? 2 3 5분의 9 25 마이너스 49 분모는 30 분자는 15인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1 둔각입니다 네. 코스사인 둔각인데 2분의 1 나오려면 코스사인 2분의 1이 몇 도야? 60도. 60도. 60도 둔각에서 30도니까 C는 120도입니다 됐어요? 네. 자, 사인값의 B가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변의 길이의 B A대 B대 C도 되지 네. 그 말은 A의 길이를 7K, B를 3K, C를 8K로 놓고 코사인 A를 구하러 갑니다. 왜? 변색의 각 하나. 2 3K 8K분의 9K제곱 64K제곱 마이너스 49K제곱 분모 분자 K제곱 날아가죠. 48분의 34 24인가? 2분의 1이네요. 코사인이 양수니까 예각입니다. 코사인이 2분의 1되냐면몇 도? 60도죠. 됐죠? 네.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일단 정리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자, 아까 비슷하게 삼각형 모양 결정이 비슷한 식이 있었지? 네. 그러면, 변이 나와야 된다고 랬잖아 네. 그러니까, 사인 A를 변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뭐야? 이 r 분의 A지. 맞아? 네. 그럼 2 e 곱하기 코사인 B는? 이. E? ac분의 맞아? 네. 사인c는 이거지? 네. 이하이가 약분하고요 괜찮아요? 네. 양변에 이거 곱할게요 그러면 2 e, 2 e 약분 됐고요 a제곱c는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죠 네. cc c 약분하고요 aa 없어집니다 넘어오면 b제곱은 c제곱. c제곱입니다 그럼 뭐야 이게? 비랑 씨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오케이. 되게 쉽게 보지만 사실 왜 이런 판단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야. 눈에 힘 줘.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야. 내가 왜 자꾸 너희한테 이걸 하면서 쓴 소리를 자꾸 하는지 알아? 너희 지금 표정들이 이걸 너무 쉽게 보거나 너무 그냥 등한시 보고 있다고 난 너무 중요한데 얘네가 어려운 걸 아는데 이 뒤에 더 거대한 것들이 올 거라서 되게 중요한 걸 아는데 복습도 안 하고 문제도 안 풀고 그러니까 나만 발만 동동 구르는 거란 말이야 야 어차피 내가 왜 너희한테 큰 소리를 치고 왜 문제를 풀라고 하냐면 어차피 3월달에 내가 또 가르쳐야 되거든 그때 가서 나좀 편하자.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때 지금 보이지 않니? 또 미래가 3월달 딱 됐어. 코스인버치 가라. 어, 어. 특수가 가라. 어. 나만 스트레스 계속 받잖아. 나. 그러니까 하라고 지금 해놓고 가야 된다고. 여기 가볍게 볼 곳이 아니야 친구들아. 오케이. 오케이. 니들도 니네 선배들처럼 손두 개, 발두 개, 뇌 하나, 눈두 개, 코 하나 귀두 개, 입 하나 있는 친구들이잖아 손가락 열 개, 발가락 열개 니들이 뭐 특출나게 뇌가 세개 있고 사이클롭스처럼 눈이 세개 있고 하나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 맞니? 그러면 그들이 어려워했던 것도 너희들이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는 거야 다이 뒤에서 힘들어 그러니까 좀잘봐 집중해 뭐구아래이 길이지. 응. X 쓰고 봤더니 변색에 각하나지. 네. 코사인 120은? 불러봐. 뭐야? 네. 2 30 50, 50, 50 분의 900. 900 사인 120도 얼마야? 이게 120도야. 음. 여기 60도 사용할 거 아니야. 네. 코사인 60도는 얼마야? 네. 근데 2, 4, 분면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풀면 되겠지. 네. 제발 이거 풀기 위한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 거야. 네, 이거 푸는 거에만 혈중하지 말고 코사인 120이 얼마인지 구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왜 아직도 안 돼? 문제야 친구야 어려운 뭐 싫은 얘기하면 눈깔이 돌리지 말고 자 그러면 얘가 얼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 안 보이네, 보이네 내가 여기서 물어보는데 1500 근데 어차피 이가 있으니까 여기는 1500, 마이너스 1500이 되면 되잖아요 네. 얘가 340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500이 되기 위해서는 x제곱은 4900이어야 됩니 네. 그 x는 70. 정리 부탁드리고 이 다음 도형 들어갈 겁니다 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미 알고 계시죠 음. 2분의 1 양변 쌓인 끼인각입니다 근데 원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을 다 적어보면 우리 원래 알듯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식에서 모든 게 출발한 거야 이거랑 2분의 1 곱하기 우리 알잖아 방금 한거 양변? 사인? 무슨 값? 괜찮아? 아냐고 니너 중3때 중 중3 때 삼각비 안했어? 거기 공식이야 지금 저 기억이 안 나요 외우란 얘기야 외우세요 어 왜인지는 한번 보여드릴겁니다 외우세요 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얘를 A라고 하면 얘가 B랑 C겠지? 네. 맞아? 얘를 높이 H라고 가정을 할게 나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c h g 근데 H는 B분의 H가 뭔데 sin A 즉 H는 Bsin A 맞아? 네. 넣어주면 2분의 1 bc sin a 그래서 2분의 1 양변 sin 끼인각이라고 표현한거야 응. 됐나? 네. 그런데 오늘 배운것에 의해 sin a가 2r분의 a 잖아요 맞나요? 응. 그럼 테이프하면 4r분의 abc라는 공식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너희 이것만 외워 제일 안나와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 얘는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도 있습니다 자 선택이 아니야 얘들아 네. 다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다 알고 있어야 돼세 변의 길이를 줬어 세 변의 길이를 주고 여기싹 둘러 네저번의 반지름을 물어봤어 그럼 삼각형에서 네저번의 반지름과 관련된 공식은 이거 하나거든? 그러면 둘레 알고 내정을 반전을 구해야 될 대상이고 나머지 한쪽이 더 나와야 되지 네. 그럼 다른 방식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변세이 알고 오케이? 변세이 알면 코사인비 구할 수 있지 네. 코사인비가 구해지면 사인비 구해지지 네. 사인비가 구해지면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가 가능해지지 음. 변세에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나오는 해론이 있는데 이 해론은 교과서에 없어요. 안할 거예요. 근데 알아는 두세요. 외우기 되게 쉬워요. 루트 s 곱하기 s a 곱하기 s b 곱하기 s c가 넓이 라지했습니다. 그럼 스몰 s가 뭔지만 알면 되죠. 스몰 s는 세 변을 다 더해서 나누기 이한 겁니다. 오케이. 해론을 못 외워서 나한테 욕먹진 않아. 근데, 이거 네 개는 반드시 열어야 돼. 이중에도 얘는 못 외워도 난 크게 뭐라고 안 해. 얘, 얘, 얘세 개야. 대답 못 하면 다음 시간부터 철커덩이다. 오케이. 내가 네. 뭘 적고 있냐?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다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고. 이건 맨 위에 건 뭐야? 밑병 곱하기 높이다는 게 2인데 뭐. 자, 평행사변형은? 무슨 사변형? 음, 저... 평행사변형은? 요렇게 자르면 똑같이 생긴 삼각형 몇 개가 생겨? 그럼 왼쪽 삼각형의 두 배지? 네. 왼쪽 삼각형의 넓이 2분의1 양변, 사인, 끼인각인데 이거의 두 배니까 양변, 사인, 끼인각 됐습니까? 네. 자 대각선의 길이를 아는 사각형은 이 대각선과 평행한 직선들을 거봅니다요 점을 지나면서 대각선과 평행한 애들을 거요 대각선과 평행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빨간색 두 개는 서로 평행하겠죠? 네. 그리고 얘 대각선과 평행하게 또거요 에잇? 에잇? 그럼 이 파란색끼리도 뭐합니까? 평행하겠죠? 그럼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뭡니까? 무슨 도형입니까? 아니 파란색끼리 평행하고 빨간색끼리 평행하다가 눈으로 보지 말고 정보를 믿어라 제발! 야 파란색끼리 평행하고 빨간색끼리 평행하대 무슨 사각형이야? <웃음> 엄마. 얘랑, 얘랑, 합동. 얘랑 얘랑 합동 얘랑 얘랑 합동 얘랑 얘랑 합동 얘랑 얘랑 합동 그럼 내가 원하는 넓이는 평행사별형의 네. 반이죠 그럼 이 파란색 길이 파란색 길이는 같을 거고 평행사별형이니까 네. 빨간색 길이 같은데 그게 대각선의 길이죠 네. 그럼 이 평행사별형의 넓이는 양변 사인 끼인각인데, 세타가 일로 올 거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반이니까 이거죠? 네 따라해, 2분의 1 네. 두대각선 사인 끼인각 두대각선 사인 끼 오케이? 네다 그거니까 넘겨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는 게 내가 너무 너희를 과잉 평가하는 건가? 평행사변형이면 구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구분이 안 되는 게 정상인 건가? 내가 너무 큰걸 바라나? A, B, C. A의 길이가 10, B의 길이가 8. 사인, C 값을 묻는 거지. 넓이 나왔네요. 그럼 2분의 1. 양편 사인 끼인각이 20 루트 3 40 될거고 그럼 사인 C는 2분의 루트 3 C가 몇 도여야 돼? 60도 또는 120도인데 예각이라 했기 때문에 60도야 됐어요? 네 넓이가 2야 자 얘도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이 있는데 어떤 조건들이 나와있나 보자 A가 135도야 근데 여기 마주보는 A가 얼만지 몰라 B가 4야 뭐가 필요해? 응? 우리 A 구해야돼 근데 지금 각이 여기 나와있지? 넓이지? 요건 모르니까 C라고 놓고 2분의 1 양변 사인 135도 135도 45도 사인 45도와 같으니까 2분의 루트 2 그러면 루트 2 C가 넓이 얼마야? 2니까 C는 루트 2 얘가 루트 2네? 네. 뭐야 변색의 각 하나 코사인 135는 2 곱하기 4 곱하기 4의 코사인 곱하기 4 2하코4인하기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2하기4 곱하기 2분하기4 2하기4 2하기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곱하곱 에 2를 곱하면 얘네가 곱해질거니까 마이너스 16 되겠네요 네. 18 마이너스 a제곱이 마이너스 8 그러므로 a제곱은 26 a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루트 26 네. 됐니? 네 설명한건 이해했니? 네 너는 소리 안내냐? 너는 소리를 내지만 내가 못 들으면 내 귀가 이상한 걸 겠지 그지? 정리하세요 세개만변세개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론을 사용한다가 첫 번째입니다 해론을 사용하는 게첫 번째인데 나는 해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5 7 8자첫 번째 나는 사인 값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높이를 모르니까 직각 아니잖아요 이거 직각 삼각 아니에요 이거 64, 35, 25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아닙니다. 그럼 사인 값을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아무 각이나 잡을 겁니다. 어느 각을 잡을까요? A 잡을까요, 그냥? 네. 그럼 코사인 A는 287분의 64 플러스 49 마이너스 25 56 112분의 113 맞지? 응. 113-25니까 응. 88, 응. 112분의 88, 4로 나뉘어요. 응. 20, 응. 4로 나뉜다고요. 어? 안 나냐? 4로 나뉘어, 안 나냐? 아니, 대답 좀 크게 해봐. 아니요. 몇으로 나눴는데? 28, 어, 28분의? 28. 22또1로 나누면 14분의 11 그럼 코사인이 이거기 때문에 사인값이 구해집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제곱해서 더하면 1이기 때문에 여기도 14분의가 되겠죠? 괜찮니? 아니면 이래도 된다고요 여기가 14고 여기가 이렇게 11인 상황이잖아 여기는 196에서 120일 뺄 거니까 루트 75 나와야 되겠지 맞나? 네. 맞아? 네. 확실해? 어, 그럼 5루트 3이지? 사인값 나왔네? 2분의 1 사인이니까 양변 8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끼인각 4분의 얼마? 맞아? 네 괜찮아? 네. 약분이, 약분 2 약분 분2 곱해서 10루트 3이 넓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네. 나는 사인 a 를 이미 구해놨어 사인 a 가 얼마라고? 14분의 음. 5루트 3 음. 근데 왜 저번에 반지름알 아래 왜 저번에 반지름은 사인 A분의 A잖아 네. 얘가 2R이잖아 맞나요? 양변에 얘 곱할게요 그러면 2R에다가 14분의 5루트 3을 곱한게 얼마? 음. 5기 때문에 5 5 약분하고요 14 곱해주면 2R 곱하기 루트 3이 14일거고 약분하면 7 되겠죠? 네. R은 루트 3분의 7즉 7. R은 3분의 7루트 3 됐습니까? 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내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건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입니다 그게 넓이에요 둘레가 얼마? 20이요 얘가 넓이 10루트 3이거든요 즉10 곱하기 R이 10루트 3이기 때문에 내접원의 반지름은 3철리됩니다 미안 루트 3처리됩니다 됐니? 됐니? 정리할 수 있겠니? 하다가 안되면 물어라 여기 정리해주세요 자이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요 A각을 물었습니다 네. 얘는 예각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네. 자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주어졌습니다 40으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양변 사인 끼인각이죠 네. 얘가 40이기 때문에 사인 A가 네. 2분의 1 예각에서 사인값 몇 도? 30도입니다 네. 자 등변사다리꼴입니다 등변사다리꼴의 특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저희가 30도고, ac의 길이가 6이면, bd의 길이도 6이지 네. 대각선의 길이를 알지 대각선의 길이를 알 때, 넓이는 2분의1두 대각선, 싸인 n 인가 맞나요? 네 9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앞에 12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상각함수야